엄숙한 우리 미스터리 익스플로러스 오게니지에이션 오브 테이킹 노츠 앤 스카벌스 펄스 펄스 펄스 건방지게 지금 여기 한쪽 팔을 <웃음> 걷고 온이 사람 이거 어? 이 신입사원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입나? 패션이야 패션 모르네 이분들 잘 부산남자 이렇게 입습니다 부산남자 <웃음> <웃음> 그럼 반대쪽도 걷든가요 안아야 <웃음> 이거, 이거 아 포인트 포인트 반말하지 마라 <웃음> 이거 포인트 안와 <웃음> 아무튼 우리 몽쉘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백룸에 왔습니다. 일단 이거 읽어보면 어우 어우 영어. 저기 한 팽군? 이제 읽어드려? 음한번 해석 좀 부탁하네 네. 아주 유창하게. 백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흠.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웃음> 야 이렇게 긴데. 네. 어 뭐야? 뭐야 왜왜 뭐야 뭐야 뭐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 오, 음. 어? 방이 없어졌어. 음. 그 라미가 중심을 딱 지키고 있어봐. 일단 중앙 방을. 음. 어, 오케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고 우리는 약간 각자의 오른손의 법칙을 따라 오케이. 오케이. 난 이쪽이 오른쪽이야. 나도. 셋은 왜 같이 갈 어, 뭐야. <웃음> 어, 뭐야, 돌아왔어. <웃음> 일로 와봐. 어디 어디? 나봐나 아, 여기서 여기서 괴물이다. 야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만 이렇게 좀 얇아. 아어 맞아. 응. 야 이거 길 같은 거. 그래 그래. 오나 갔어. 그래 그래. 나 갔어요. 그래, 그래. 나 갔어. 나 갔어 나 갔어. 그거 그렇게 어려운 나, 거 아니야. 왜? <웃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어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아니야. 아이씨. 응. 음. 오케이 여기. 어 여기 야 여기인 것 같아. 언제 나가요? 그녀의 발 냄새때문에 나이스 야 뭐.. <웃음> 야 <웃음> 뭐야, 어? 뭐야, 여기 봐 뭔데 여기 뭔데, 여기 뭔데 여기 어 문이다 어, 오케오케 이이 레츠고 오와 예쁘다 야 근데 이거봐 뭐야? 디테일이 전화만 그러니까 있네? 의자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 응 음. 오? 오 연비 왜 저기있어? 야 라미랑 연비랑 왜 저기있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응? 야 이거 공간 일그러졌다 이거. 야 이거 뭐야? 어? 뭐... 어? 어? <웃음> 여기는 어디예요? 야 시작됐다. 어 여기 뭐야? 뭐야? 어.. 라미가 어디로 갔다고 판단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여기 아, 여기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이게 좁은 문을 찾으면은 오오오오오 해답이 있는 헉? 것 같다. 우와. 우와. 와우 와우 와우. 어 뭔가 지하 수로로 내려온 느낌. 응. 응. 대박, 대박 이거 봐봐. 퀄리티 미쳤어 컵은 물로 들어가야 돼 어? 물로? 한편아 네 너가 거기 있을 때 이름표가 찌그러져 보이거든? 공간이 어? 있나 여기? 어? 어 맞네 디에뭐 쫓아온다 네.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웃음> <웃음> 아니 한번 속아질 때 됐잖아 <웃음> 진짜 아 뭔가. 진짜 어 저기 어두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웃음> 와 뭐야 이거 여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웃음> 오프. 오여기다 밝은데 있어. 어. 어? 미열 왜? <웃음> 그렇 해봤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그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뭐보일랑 말랑하는 어? 야 이쪽으로 나왔네. 야 나랑 너네랑 왜 이렇게 멀어 보이지? 어? 야어 여러분 이거 이상했지 방금? 어? 분명히 한 패나 가만 히 있어봐. 가만 가만 있어봐. 어? 어? 왜왜왜왜 왜? 어왜 왜, 어? 왜? 어? 왜? 왜? 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어? 어? 어? 뭐야? 왜이 공간이랑 여기랑 이어져있지가? 어? <웃음> 야 이거 이상해졌다 이거 우리 다 흩어졌다 이거 어떡하지? 어떤 길로 가니까? 아,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아, <웃음> 아, <씨. 웃음> 아, 아아짝이이아아씨놀아아아아아야캐아아아아디가점점사라아아아 그래 이 나는 는네이이름아로 <웃음> 가고 있는데 아아아수 어? 연비 바로 옆에 있어 어? 어 찾았나? 오케이 <웃음> 맨 처음 들어왔던 그길 아니야 이게? 그렇지. 오, 어, 여기 그치, 좀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찾았어, 찾았어. 어 그러네. 여기 뭔가 다르네. 오. 야, 이거는 구조조차 파악이 안 된다 여기는. <웃음> 그니까. 와, 우와. 진짜 내가 절여진다. 우리 나눠서 갈까? 왼쪽, 오른쪽? 그럴까 여기는 오른손 법칙 따르면 됩니다. 어, 아, 오케이. 네. 와우. 찾았어. 오. 살았어? 이쪽이야? 아, 응. 아이고 나좀 깊숙이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로 아, 나가야 그래? 되냐? 야 일단 올라왔다 요 다리 있는 곳으로 어야 저기 다른 공간이 있어 라미가 이쪽으로 와야 돼 Come here 가자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연비가 머리가 좀 크구나 나 머리 안커 <웃음> 우와. <웃음> 예쁘다 어야 뒤에 길이 막혔어 그러네 여기는 나갈 수 없는 방이지. 어? 너주인이신가 봐요? <웃음> 여기 뭐 힌트가 어, 그 힌트? 힌트다. 힌트, 힌트. 빼 봐, 빼 봐, 빼 봐. 오! <웃음> 어, 디엔드? 너를 위한 밖으로 나가는 길은 없어. 근데 이게 되게 넓거든, 지금. 아, 여기 뭔가 있다. 뭔가 지금. 아. 나 우리 힘이 없거든? 필요해. 모두 힘을 모아 봐. 어, 힘이 필요해. 응? 왜? 이거를 다 같이 돌려. 오? 어? 회전 회오리! <웃음> 뒤에 공간이 일그러진다 가는 거야! 백룸에서 눈을 뜬 우리들은 이상한 공간으로 와있었다 그리고 한펜이와 라미는 웬일인지 벽을 보고 반성하고 있었다 오늘 빠따맞는 날입니다 <웃음> 난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뒤통수가 난참 귀여운 것 같아 둘중 누가 더? 아무래도 라미가 머리 장식때문에 더 귀엽지않나 그냥 렇지그 너는 약간 그냥 토마토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야니 <웃음> <우리> 아. <웃음> 네 얼굴 토마토 토마토 니네 얼굴 케첩 될거야 <웃음> 개빈 얼굴 머스타드 될거야 <웃음> 한펜 얼굴 사직구장 1로 페이스 될거야 <웃음> 라미는 방관자 <웃음> 비겁해. 이게 지금 무엇인가. 저쪽에 화살표가 있긴 있는데, 이거 거의 그냥 오징어 게임 같지 않냐 보면? 그거. 시험 <웃음> 삼아서 그냥 가볼게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 좀 있으면 이거 내려오거든. 이거를 타고 가야 돼. 쇼츠, 쇼아! 밑에 이쪽으로 와봐 물 쪽으로 한번 와봐 여기 나 이상한 특이점을 발견했어 여기 공간이 어? 일그러져 있어 어? 그러네? 설마 <웃음> 설마 와또 내려진다 와, <또> 내려, <웃음> 와 <웃음> 정해진 길이 하나만 있는 거네 맞지? 예 네. 그러네 그러면 저 화살표 따라가는 게 맞겠다 어? 한편이 갑자기 이쪽으로?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아 그게 선풍기가 있어서 선풍기를 믿고 뛰는 건가봐 네 하! 하! 하! 촤 이렇게! 어! 어? 이, 저길로 건너가는 거야? 연비야? 어... 저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게 돼? 오오오 어, 중심! 어어어! 어, 어. 방금 근데 연비가 답을 보여준 듯? 으에나 왔어! 나 왔어! 와, 나 왔어! 어떻게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대박. 차, 차, 그렇지. 오. 이거 의자거든? 이거 우클릭하면 여기 앉아지는 건데, 어! 올라갔다. 어. 왜안 되는데? 어 그러네. 야 여기가 길인가 봐.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잖아. 어 됐다 됐다. 몽쉘 멤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봐. 어. <웃음> 바로. 오. 들이래 <웃음> <웃음> 아... 관통당. 아, 이거 뭐야? 야, 이 위에서 내리쬐는... <웃음> 아, 미안, 아, 미안...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어떡해... 이렇게... <웃음> 야, 야... 이거... 이렇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슈... 그냥 색한 점프 느낌으로 그냥 점프... 아, 나 확인... 어떻게... 여기 중간에 바람이 안 통해요. 중간에 한 가운데... 오... 해봐... 오! <웃음> <웃음> 어? 뭐야? 오! 뭐야? 오! 어떻게 했어? 이거 그냥 세칸 점프하듯이 그냥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응? 이로 가면 돼 어? 음. 아 오지마! 어? 음! 그러면 나는 저거 도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깨삐! 어 사다리 올라왔다! 어? 진짜로? 응. 가봐 거기 잘갈수 있겠어.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어어어어 위로 왔다. 그벽 피해서 가봐. 그럼 거기 앞에 사다리가 있거든 여기. 멈추고 고 사다리 거기. 어, 어. 그렇지 거기 어. 거기 올라가봐. 어어 뭐야 여기 뭐가 있어. 그래? 거기가 맞아? 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가 봐. 잠깐만 어? 나 옆인데? 옆이라고? 아, 안 돼. 지금? 이름표가 그러네. 이름표... 저기로 갔네. 어. 잠깐만. 음. 됐다. 나이스. 다음에 여기서 열로 <웃음> <여기로> 와요. <웃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웃음> 야. <웃음> 안녕. 나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 봐. 그래. 점프, 점프, 점프, 점프. 한번 <웃음> 고.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m p jump, jump, jump, 점프 점프 점프 m p jump, jump, j u 다 p j 에 m 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좋 u m p jump, j u